네, 안녕하세요. 이거 참치, 이거 참 점수 크죠? 삼치라니까. 어? 삼치? 어? 삼치? 삼치. 삼치는, 삼치인지 참치인지 헷갈려. 그래서 이거 참, 삼치. <웃음> 삼치 그 구이 절임을 이거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어이부터 좀, 어이 어휘 반쪽만. 어이는 이제 우뚝뚝뚝한 거칼 덩어리로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이제 모양을 내기 위해서 좀 이렇게 깎아줘야 돼. 옆면을. 군데군데 젓가락 정도로 이렇게 올려놓고 자르면은 이 정도 이거를 초절이를 해야 돼 초절이 한 스푼 반 설탕 소금 조금만 이렇게 해 놓으면 지가 절여져요 이건 이렇게 해서 넣고 참치를 손질을 하고 이게 차, 그, 이거 살때생선가에서 이렇게 포떠 달라고 하면 떠 주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지금 그냥 갖고 왔어요 됐어 벽떼기도 계속 이쳐주고포 떠오면 편한데 내가 이거를 이제 하는 거를 보여 드리려고 포를 안떠 왔어요 포를 이렇게 뼈 있는데 바짝 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뜨면 돼고랑지 잡아 봐 칼이 안 드나? 응. 칼이 안 들어? 응, 칼이 좀안 들어. 잘했어요. 나 생선 장사해도 되겠지요. <웃음> 응, 잘했어? 응, 시집가도 잘. 잘했어. <웃음> 생선 장사한테? 생선 장사한테 시집가래. <웃음> 꼴랑기나 잡고 있어. <웃음> 이거는 그래. 버리게? 응. 이거는 버려? 이거는 어. 이제 저기 뭐야 생선 다른 생선 할때 아. 넣어도 되는데 자. 이야 끝내준다 야 했던 사람보다 더잘뜬것같아좀 칼이 좀더잘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서 써는 거 이렇게 어식썰어 이제 다 잘랐으면 이게 좀 칼이 잘 들어야 이게 껍질이 이게. 이렇게 열 십자로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구우면 껍질이 이게 오므라 들질 않거든 이렇게 응. 간도 여기 잘 되고 칼이 너무 안들어 싯돌에 씻돌. 시들. 칼이 안, 안들 때는 이렇게 문질러고 쓰면 잘 들어요. 힘드시면. 오, 아하, 소리가 잘. 다르네. 에? 소리가 달라. <웃음> 잘 든다. 요. 오, 잘 들어요. 응. 소금을 응. 위에다가 살살살살 뿌려줘야 돼. 이따 졸일 거니까 너무 짜게 절그면 안 되거든. 이렇게 한 10분 정도 재워둬야 돼요. 기름을 좀 넉넉히 둘러야 돼. 이거 노똥노똥하게 튀겨지면은 이제 꺼내면 돼요. 물엿 한 큰술. 미림. 종종 하나. 마늘. 생강 여기 즙을 넣어야 되는데 생강 즙이 없으니까 생강 조금만 넣어주고. 여기 조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 이게 참치, 참치를 구워 먹고, 절여 먹고 하잖아요. 양념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먹으면 또, 새로운 맛이 나니까. 오이는 이게, 어, 이, 이 식초물은, 식초 한 숟가락, 설탕 한, 한 수저, 음, 물한 수저, 그렇게 1대1로 하고, 어, 저기, 소금 약간 녹으면 돼요. 이렇게 물기를, 먹을 때는 물기를 꼭 짜고. 이거 네, 참치, 음, 참치튀김이랑 뭐 참치조림보다 이렇게 하니까요 맛이 훨씬 더 나요 응. 여러가지 방법으로 한가지 쭉뭐 먹으면 안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먹다가 오이도 하나 딱 먹고 새콤달콤해고 입맛이 확 차라 응.